자기는 여 목포 신중앙시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특별한 간장치킨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다음 민족 절찬 영업 중 간장치킨 네. 메뉴 구성 이렇게 돼 있고 뭐 세트로 하면 이렇게 참치발 주먹밥이에요. 포장은 2,000원 할인하고 있답니다. 뽀른 운영하지 않고요. 자, 이곳은 포장 그리고 배달만 하는 업체입니다. 음. 깔끔하게. 자, 주먹밥이랑 치킨을 포장을 했습니다. 아, 뷰 좋은데 가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. 저기가 목표로 대개인데 어. 뷰좀 죽이는 데로 와서 치킨을 한 먹어보려고 네 왔습니다 음. 자 여러분들 뷰 좋은 데로 와서 한번 이 치킨을 한 먹어볼 건데 오늘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위로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아 이제 치킨이라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좀 사람들이 안 어울린다 받없게 먹는다라는 것 때문에 촬영을 안 하려고 했다가 여기 저한테 광고를 의뢰하신 이 사장님께서 이 목포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좀 돕는 뭐 그런 일을 하시는데 또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장치킨이 이 간장이 굉장히 매력있다 밥과 같이 먹어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 때문에 사실 그거 좀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다짐을 한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두로 잡서는더 이상 치킨을 맛없게 먹는다라는 네. 그그 그 얘기에 대해서 는 종집으로 좀 찍으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저 사실 치킨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오늘 한번 잡사는 치킨을 맛없게 먹는다는 말을 종집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는 후라이드고, 이거 이제, 요게 간장치킨. 메인치킨 간장치킨. 그리고 여기가 또 평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쪽 지역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데 주문해서 드셔보신 분들이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. 그 4.9대, 어. 많은 분들이 참 극찬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또 치킨이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위에 파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. 파채가 어 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요후사이드요 음. 간장, 치킨은 역시 맥주죠. 음. 咱们要부터쏴쏴쏴 아, 간장이 좀 은은하네 음. 어 여기 찍힌 분은 사장님이 국물을 좀 뺏어 주시네 아, 센스가 아주 상당하신데 아주? 음, 음. 보통 무 국물이 있어가지고 막 흐르거나 막 그러는데 주실 때 물을 좀 빼고 주시네요. 아 음? 아, 요게 치맥이라는 게 보통은 맥주를 먼저 마시고 치킨을 뭐... 드시는 게더 많을 거예요 근데 치킨을 먼저 먹고 약간 뒤늦게 좀이 개운함을 느끼기 위해서 맥주를 한금을 먹는 요런 예. 순서, 순서도 있는 것 같은데 전 치킨 먼저 먹고 맥주먹는 게좀더 깔끔한 것 같은데? 제가 이상한 건가요? 근데 이거 일단은 간장치킨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짭짜름해요 많이 근데 여기 거는 염도는 좀 약간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, 그 짜진 않네요. 간장치킨이지만. 닭이 아닌 생닭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. 여러분들, 닭은 뼈를 보시면요. 지금 이 뼈가 이 색깔이 남겨있죠. 이게 네. 냉동되지 않은 생닭입니다. 다 까매지거든요. 까매지거든요. 냉동닭을 쓰게 되면. 음. 그리고 냉동을 시킨 닭은 또 좀 건조해요 건조해가지고 살이 맛있게 탁 찢어지는 게 아니라 툭툭 뜯겨요 음. 음. 바람도 살 기분 좋게 불고 있고 뷰도 너무 좋고, 야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파채가 어떻게 좀 굵어 이게. 좀 가는 것도 있는데, 아, 그쪽 아쉬운 건, 이자파가좀 많이 굵고요거 맛있네, 음. 아니, 이렇게, 이 정도 먹으면, 치킨도 맛있게 먹는 거 아닌가, 여러분들? 어, 난 괜찮은데? 맛있고. 자. 그러면. 주먹밥 아이 그그 그참그 이게 있으면 진작에 알려주지 그 맨손으로 먹고 있었는데 그참 아이 관계자분들 못 쓰겠네 아이이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거 안에 이거 장갑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 참 너무 멋있네 자또 주먹밥을 음 치킨 마요네즈가 좀 들어가 있고 단무지가 좀 보이고요 좀살보이시려나예 네. 이렇게 근데 이 치킨집이 평점이 거의 5점에 가까운 거 4.9점대면은 좀 엄청난다고 생각하는데 자 요걸 주먹밥이랑 치킨이랑 같이 해서 한번 맥주를 일단 한 모금 먹어 쏴쏴쏴. 가슴살 같이 해서 음, 지금 그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단맛이 조금만 더 빠지면 더 괜찮겠다라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있네요. 아, 부드럽고 맛은 좋아요. 음. 음. 요거는 진짜 밥이 좀 생각나는 간장치킨 일단 싼거보다 많이 짜지 않아 좋아요 간장치킨은 좀짤 수가 있는데 많이 짜지 않아서 좋고 그리 이번에는 프라이드 소사 아, 다리 음. 자 그리고 이제 레몬 파닭 소스인데요 레몬 파닭 소스에 음어 살짝 겨자 느낌도 좀 있고 레몬 파... 어 머스타드 향이 좀 되게 어이 소스는 좀 기분 좋다 상큼하면서 달달하고 음 여기 머스타드 느낌이 좀 느끼함도 좀 제거해주면서 머스타드가 와사비인가 겨자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어 저는 이거 좀 기분좋아요 되게 소스 음.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어 치킨은 이 간장치킨은 좀 추천할만합니다 예, 누군가한테 추천해도 이제 영먹지 않고 맛있게 잘 드실 수 있, 있을 것 같아요 어 괜찮고 후라이들 그냥 어, 쏘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장치킨 같은 경우는 밥이랑 해가, 해가지고 드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치밥, 치밥용으로도 상당히 손색이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